새어둠히 내린 거리에 깊이 숨어있었던 너와 만나 나도 모르게 보여서 놀랐어 우리 같은 시간에 함께 인게 애써 담아 두었던 예 이기들이 내게 올까봐 눈을 꼭 감아 사실 또 아무렇지 않다고 해봐도 네 어려운 맘들이 들릴까봐 흔들린 눈빛을 애써 감추며 널 외면하고 또넌날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하게 왜 그리 모진 모습으로 나를 바라만 보냐고 이렇게 아파하는 나를 힘들게 새로인 너의 모습 그리고 편치 않는 나의 표정 가슴 깊이 멍들은 수많은 그게 너라서 사실 Ah, h o n